맞지? 음. 여기는 메론. 이건 메론이에요? 응. 음. 메론을 메론. 소금에 절이신 거예요? 응. 음. 아니 간장물에 절여야지. 간장물에. 응. 음. 간장물에 절여갖고 고춧가루, 고춧가루, 조청, 고추청. 조청, 조청 고 숟가락. 지금 몇시3 0분이 저게? 엄마 이거 유튜브에 다 올라갈 거야 그래? 좋청무야 <웃음> 됐어? 그만해도 돼? 그만해도 됐어? 소금 고보여 마늘 참기름 그리고 저기 한대반 정도 했잖아요 아 그래서 아셨구나 여기 서는 있으면 반말만 좀 사줄래? 없어 다 끝났어 삼할 정도면 맞아요. 이제 문제 이게 조촌이녹으면 이렇게 반질반질해 음. 이게 찹쌀로 구워서 달지도 않고 부드럽고. 오 반다? 응 그래 자. 이거 시중에 파시면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? 이만큼에? 한줌이면? 실제로 이거? 네. 아니면? 아니. 이만큼이면은? 2만원은 받아요. 2만원 받아도 좀 좋지. 2만원 적다. 응. 자 됐고.